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 저 하고 지거왔어요 아우 <목소리도> 어, 목 잠겼어 괜찮아 조금 피곤할 뿐 <웃음> 내일이 컴백이어서 아니 진 데뷔인가? 솔로 앨범 나오는 날이어서 한창바쁘다가 하게 됐어요 <목소리도> 피자 먹으면서 좀 장난스러운 그런 느낌도 있는 다크한 그런 것보다는 좀 시원한 느낌인 것 네. 같아요. 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s o k a y s t of e s t e e eh? 표지, 맞죠? <웃음> 표지, 버블 타령 현장이 끝났습니다. 어, 저의 두 번째 표지인데, 예쁘게,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, 어, 오늘도 좀 새로운, 이런 다양한 그런 어, 스타일로 사진 찍었던 것 같아요. 근 네, 여러분들이 또, 어, 승에못 보던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 해보면서, 저는 이만. 다 아, 영상 인터뷰가 있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스타일 스무평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